노래하는 엄마 헤리싱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에 아직도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중이라 머리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잘 빗질이 안 돼요. 근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샴푸를 협찬을 받았어요. 앙방이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제가 오늘 이 샴푸를 한번 써보려고 해요.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오늘 리뷰할 샴푸는요 승무원 샴푸, 임산부 샴푸, 약산성 샴푸로 유명한 제품인데요 저처럼 모유 수유로 인한 푸석한 두피와 건조한 모발이 고민이신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샴푸입니다 게다가 머리를 감으면서 샴푸향이 진하게 나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쓰고 있는 샴푸는 잉글리쉬 프리지아라는 향인데요. 조말론 향수랑 비슷한 향을 가지고 있어요. 앙방 샴푸는 무실리콘 제품이라 처음에 사용할 때부터 바로 부드럽다는 느낌을 받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장기간 관리를 해준다면 건강한 모발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